안녕하세요. 저는 팩토리엠에서 개발 담당을 맡고 있는 미너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수동에 있는 서스펜션 업체인 올린즈에 와 있습니다. 저희의 컨셉카인 r 라인 GT 모델을 올린즈 서스펜션으로 바꾸고... <웃음> 아 이걸 치워... <웃음> 다시 요번에 이제 언박싱을 하면서 소개드릴 해 제품은 R9T에 장착될 리어샵이고요 이제 원에서 한번 보시면, 내려보실까요? 아름답네요. 뭐, 서서 하시는 거네. 요 일단 요 제품은 올린즈에서 나오는 전통적인 방식의 모노 튜브 샵이고, 이제 제품 카테고리는 STX46.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4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실린더, 네. 실린더 안에 들어가는 피스톤 지름이 46mm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유압 프리로드 어저스터, 네. 이 부분을 8mm 이제로 돌리시게 되면 이 부분이 벌어지면 스프링에 대한 초기 하중을 걸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 상단 쪽에는 금색으로 되어 있는 볼드색깔 컴프레션 어저스터, 이거는 이제 압축. 할때 조정을 할수 있는 장치가 되고, 이 밑에 하단에 있는 어저스터는 리바운드 어저스터입니다. 음. 뭐 각기 들어가 있는 제품의 이제 파트에 대한 상태 파트 정보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게 되고, 이 네. 요거는 저희가 레이스에 들어가는 TTX랑은 조금 다른 전통적인 방식의 요 이제 튜브가 하나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모노튜브 방식의 s t 가시물입니다. 이것도 뭐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제 레이스에 투입됐던 사양의 그 정도 급이인 거잖아요. 네, 고기에 네. 현재도 지금 쿼터급 바이크들은 TTX를 사용하지 않고 네. STX, 그러니까 모노샥, 모노튜브 구조의 샥들을 사용해서 네. 레이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그 <웃음> 서스펜션을 교체를 할때 리어 서스펜션을 보통 많이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이크에서 굉장히 또 조작에 신경을 쓰는 부분들은 사실 프론트 서스펜션인데 왜 리어 서스펜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음, 모터사이클이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바이크가 이제 왼쪽이 프론트라고 가정했을 때 네. 브레이킹하면 프론트가 가라앉고 리어가 들어 올라가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브레이킹이 끝나고 이제 가속을 하면 리어가 주저앉으면서 프론트가 올라오는데 이 움직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샷이 지오메트리라고 그러죠 네. 요 프레임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리어샷이에요 음. 스윙함하고 프레임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리어샷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프레임 지오메트리 변화가 커서 어 만약에 고객님들 중에 프론트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리어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라고 물어보시면 음. 저희는 리어 서스펜션이 더 중요하고 만족도 또한 리어가 높기 때문에 리어 서스펜션부터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예. 리어 서스펜션을 그러면은 설치를 할때 보통 어떠한 뭐 개인적인 세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떠한 것들을 진행하게 되나요? 첫 번째로는 라이더 몸무게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O.E.M. 저희 이제 출고 상태일 때 들어 있는 서스펜션 자체는 아, 스프링 자체는 기존 그냥 기준 몸무게가 한 75kg 정도 어. 전후반. 네. 여기서 이제 뭐 프리로드를 조금 더 뺀다 아니면 건다 요거 음. 가지고 75kg 전후반으로 움직이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조금 과체중 또는 체중 미달 네. 좀 이제 체중 편차가 심하면 스프링을 저희는 교체를 해드려요 음. 조금 더 낮은 레이트 또는 높은 레이트로 음. 예. 스프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내가 라이더가 바이크에 앉았을 때 바이크에 가라앉는 양을 네. 브랜드에서 설계한 어떤 프레임이 위치해야 하는 그 모양을 어. 예,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네. 네, 스프링이 음. 굉장히 중요해요 저같이 80kg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네. 그러면 지금 순정 스프링, 스프링보다 조금 더한 단계 높은 스프링을 장착하는게 맞겠네요 일단은 몸무게가 애매한 경계선이에요 아, 네. 네. 순정 스프링으로 충분히 조절을 해서 타실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주행 스타일이나 어떤 음. 어, 고객마다 라이더마다 원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 네. 더 하이퍼 스포츠냐 아니면 시내에서의 그냥 출퇴근에 대한 어떤 조금 더 편안한 주행이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어, 조금은 주행을 스포티하게 또 즐기시는 네. 편이시기 때문에 이 네. 상태의 스프링보다는 한 단계 위에 스프링으로 네. 예, 장착하는 걸 권장해 드려요 어, 그러면 스프링이라는 게 단순히 몸무게보다는 주행 스타일이랑 종합적인 부분을 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다 네. 리얼샥을 이제 인스톨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스프링이고요 네. 네, 요거 또한 스프링을 결정할 때 라이더하고 이제 좀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좀 통해서 네. 라이더가 원하는 바를 저희가 이제 기준값으로 잡아서 세트를 해드리죠 네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스프링을 일단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스프링은 어쨌든 160 n 네.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170N짜리로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네. 스프링은 저쪽에 보시면 저희 음. 이제 스프링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교체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스 체크를 위해서 네. 이쪽으로. 요 사이에 디바이닝 피스톤이 있습니다. 어, 이 사, 요, 요쪽 부분에 제소 가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제품 출고를 하기 전에, 이제 가스가 적정 압력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보내드려요. 가스의 압력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캐비테이션을 설명하기엔 너무 좀 멀리 가야 되니까. <웃음> 이제, 어쨌든 간에, 요 안에 가스 압력이 일정히적정히 들어가 있는 거를 이쪽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이번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 원래 이 샥이 가져 가 있어야 될 가스 압력을 맞췄고요 가스 압력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으니 저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가스 체크를 맞췄고요 저희가 프리로드 양을 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각 제품별로 이렇게 이제 박스 안에 셋업 데이터가 있어요 어... 이렇게 이제 셋업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보시면 요 샥의 전체 길이 그리고 요 샥이 움직일 수 있는 스트로크 양, 거리 그 다음에 요 이제 스프링 품번이고요 요게 이제 160N 조금 전에 탈거한 요 스프링 그리고 요거는 음 스프링의 전체 길이 자유장 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중이안 걸려 있을 때 스프링의 길이고요그 다음에 요게 이제 스프링 프리로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몸무게에 따른 스프링 이제 네. 보통 장력 조정 한다고 표현하죠 네. 그 프리로드 양이에요 10mm를 이제 예, 눌러 네. 눌러줘라 라고 이제 되 있는 거고요 이제 컴프레션 어저스터가 14클릭 리바운드 어저스터 16클릭 보통은 저희가 위에서 보시면 지금 140mm, 네. 시트가 140mm에 걸려있잖아요? 네. 그러면 스프링 자유장이 150mm 여기다가 스프링을 세트했을 때 140mm의 거리가 나오니까 네. 스프링이 10mm가 눌려있는 거예요 네. 여기다 장착을 네. 했을 때 이렇게 측정을 해주고 다시 스프링을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170N 스프링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하도록 네. 이제 리어엔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안쪽 튜브나 이런 쪽들이 확실하게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린지를 껴도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이제 튜브 안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보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리어 장착이 끝났습니다 네, 많이 되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보통 라이더분들이 저도 네. 있었어요. <웃음> <웃음>